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란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침이하기로서 우리 집 옥상 정원에 있는 분재 소나무의 수영관리 중 단엽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특히 저희 집과 같이 옥상 정원을 갖고다 보면, 텃밭과 꽃밭 가꾸기 등으로 계절을 만끽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분재를 가꾸는 것도 대단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이죠 물론 저는 아마추어 도시농부로서 또 분재와 같은 전문가도 아니어서 분재를 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소나무는 연못과 어우러져 대단히 멋이 있어서 저는 아주 소중하게 아끼는 친구 같기도 하지요이 분재는 거의 한 10여 년전 어느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가꾸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정도인데 그것은 사실 분재를 좋아해서 그동안에 매와니, 소나무, 소사나무 등 여러 분재들을 기르면서 죽이기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분재 의 수영을 관리하다가 우선 묵은잎 뽑기를 하였는데 바로 이 아마추어가 단엽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소나무 수영 관리 중에 단엽 처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묵은잎 뽑기와 두 번째는 순집기, 세순따기 세 번째로는 단엽, 그냥 적심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한 것은 첫 번째인 묵은잎을 뽑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양등이 부실해서 이 소나무를 매년마다 단엽 처리를 하지는 않고 2년마다 하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자란 묵은 잎이 무성해져서 우선 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기 전의 모습은 이 모습이고 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좀뭐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모양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의 머리를 깎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제가 한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좀 훨씬 자기 하게 전과 후의 모습은 훨씬 다르죠 확실히 <웃음> 어설픈 실력이지만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하여간 이제까지 어설픈 옥상 도시농부의 소나무 수영 관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이밖에도 저희집 옥상 정원에는 또두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있어서 이것들은 텃밭과 꽃밭에 심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유튜브에는 별의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운데는 소나무 수영관리, 단엽처리 등에 대하여서도 박사급 전문영상이 많이 있어서 이런 유튜브만 보아도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웬만한 문제관리를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보면 이 유튜브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하여간 지금까지 어설픈 농부의 소나무 수영관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 옥상 정원에 있는 넓은 세장의 호금조, 숙자미 등의 새 이야기와 연못 이야기, 또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기르는 텃밭 이야기와 함께 제가 지금까지 해온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 혹시 이런 영상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